반찬이짱 많아요. 이렇게. 뿅. 한 번에 봐. 오. 좀더 앉아서 드세요. 몇 분이신데요? 두 명이에요. 아, 그래요. 안으로 들어오셔요 뭐 장소가 협조해서. 음! 어떠세요? 너무 맛있어 너무요? <웃음> 도깨비 시장 어떠신가요? 아니,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았는데, 사실 도깨비가 나오지 않고, 완전 맛있는 음식들. 짜! <웃음> <웃음> 네, 알게 살린다고 도깨비 진짜 안녕. 다음에 또 올게요.